할리데비스는 뭘 팔까요? 아,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DBR 읽어주는 남자들의 안병민입니다. 김남국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 동아민트 리뷰 298호입니다. 이 37페이지를 보시면 현대차그룹의 부사장님 인터뷰가 나와 있는데요. 제목이 오픈이노베이션으로 미래 모빌리티 이끌 것이라는 겁니다. 이 아티클을 제가 보다 보니까 어 이제 미래 모빌리티라고 그러잖아요. 그 미래 모빌리티를 우리 현대차 그룹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요 이번 영상 좀 쉽게 말랑말랑해 풀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현대차 그룹이 부사장님의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전반적인 전략 그 방향성 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제조업으로 남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뭘 시향하는 거냐? 모빌리티 서비스를 지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어, 동남아시아를 지금 주름 잡고 있는 그랩이라든지 인도의 올라라든지 이런 서비스에 지금 3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이 마스라는 거예요. 이게 뭐의 약자냐 모빌리티 에저 서비스 이제 서비스 기업으로 이 모빌리티라는 것들을 우리가 펼쳐나가겠다는 라 건데요 이 마스라는 것도 1.0, 2.0, 3.0으로 나뉘고 있더라고요 어떤 단일 서비스를 단일 플랫폼 내에서 활용하던 서비스를 이제 마스 1.0이라고 한다면 2 0이란 것들은요 차량 공유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로 움직이는 그런 퀵보드 전동 퀵보드라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단일 플랫폼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럼 이제 고객 입장에서 아주 편리해지는 거죠 자 이제 마스 3.0이 되면 어말 그대로 자율로 모든 것들이 주행된 서비스 이제 그런 플랫폼을 이제 지향한다 뭐 이런 건데요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업의 정의를 새롭게 정의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스와치 스와치는 우리는 패션을 팔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도. 구체적인 로션, 어떤 물품 이런 것들을 파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아름다움에 대한 환상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가치를 팔고 있다. 그래서 이 현대자동차그룹에서도 더 이상 자동차를 제조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으로 남지 않겠다라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 것이 이제 모두가 현대차 하면 당연히 거대한 설비를 갖고 그렇죠. 그 차량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인도해주고 뭐, 문제가 생기면, 뭐, 현대차 정비 서비스 정도 이용하는 정도. 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통념을 스스로 깨겠다? 네. 뭐, 그리고 사실 뭐, 서비스업 하면, 뭐, 완전히 다른 제조업과는 뭐, 예를 들면 규제도 좀 다를 것 같고, 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자세도 좀 다를 것 같고, 뭐 전략도 완전히 달라지고, 그런 변화들을 좀 주도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이런 점에서 좀 흥미롭네요 응. 할리 데이비슨이란 브랜드도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할리 데이비슨이란 이 오토바이 브랜드는 오토바이를 파는 게 아니랍니다 할리 데이비슨는뭘 팔까요? 가오. 그렇죠? 빨리 베비스 자체적인 말을 들어보면요 우리는 일탈의 어떤 저항정신을 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얘기하는 그런 브랜드 자 현대자동차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새로운 전략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장님 이제 인터뷰를 제가 들여다 보다 보니까 차량을 통해서 확보 가능한 데이터가 800 종류가 넘는데요 근데 이8 0 0가지 종류를 잘이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분석하는 것들은 우리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방형 혁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IT 기업들이랑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 부분도 제가 보다 보니까 롤스로이스 사례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 그 롤스로이스라는 회사가 요 이제 우리도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그래서 이 비행기 엔진에다가 어, 수많은 센서를 달아가지고 거기서 취합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어, 클라이언트, 고객사들에게 서비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떨 때 부품을 교체하고 언제 어떻게 운항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까 어 생산 제조 기업에서 서비스 기업으로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사례 그 그러니까 이제 고객 입장에서 보면 옛날에는 엔진을 그냥 뭐 예를 들면 몇백억 몇천억을 주고 단건을 사서 구매하는 거예 구매하는 모델이었다면 이제는 월 얼마를 내는 거죠 그 항공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냐면 롤스로이스의 엔진의 효율을 롤스로이스사가 계속 데이터를 취합해 가면서 예를 들면 최적의 운항 방법, 최적의 운항 고도까지도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공사 입장에서는 어 연료비 같은 걸또 줄일 수 있는 또 이런 장점인 그런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부상하는 구독 경제랑도 맞물리는 것 같아요. 네. 어, 매달 매달 일정 어떤 수술을 받아가면서 그런 서비스를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예. 현대자동차도 이제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걸로 보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 이 책에서는요. 평소 자동차 회사가 제조업에 머물면 안 된다는 철학을 강조했던 정희선 수석 부회장이 2018년 9월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현대차 그룹은 오픈이노베이션을 독하게 지금 실천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뭐가 제시되고 있냐면 주행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다양한 어, 이런 결과들 통해서 각 개인별로 각 고객별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제 보험 서비스 같은 것들, 그다음 에차 개부 서비스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거죠. 단지 기록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주유비라든가 통행료, 그다음에 세차비, 수리비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결제까지 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통합적인 서비스다 이러면 아마 미래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차를 이렇게 그냥 갖고 있으면 알아서 기름이 떨어지면. 어, 기름을 씻고 와가지고 누군가 가 이렇게 음. 집어 넣주는 어 거죠. 자동도로 자체되고 주유차 같은. 자이 인터뷰 말미 부분에서는요, 뭐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어떤 모델들을 만들어 가는데 결코 혼자 가지 않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글로벌 스타트업이라든가 기존의 협력 업체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그게 결국 우리 제목에서도 도드라지지만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형 혁신에 대한 어떤 의지, 의욕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터뷰 전체적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 현대차 그룹이 우리 업을 이제 어떻게 재해석할 건지 단순히 생산 제도, 제조업체가 아니라 오빌리티와 관련된 서비스 업체로 거듭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녹아나 있는 것 같고요. 또 중간에 또 롤스로이스 말씀도 드렸지만 서비스 사이징 개념,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고객과 함께 고객에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구독 모델을 만들겠다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말씀드렸던 개방형 혁신 이세 가지 부분들이 그 인터뷰에서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런 변화가 모든 산업에서 다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복사기업체는 이미 자기들 은 그렇죠. 복사기를 파는 업체가 아니라, 어, 문서 작업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해주는 관리 해주고, 고객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이뭐저 복사라든지 뭐뭐 문서 전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되겠다. 라고, 이제, 뭐,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렇게 전환을 했고요. 뭐, 하여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제조 쪽에 계시는 많은 분들, 이렇게 좀 시각을 좀 전환해서 우리는 고객들에게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고, 고객들이 구체적으로 얻는 효용 가치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제공해준다라는 관점으로 좀 전환을 한다면, 뭐, 훨씬 더 많은 기회의 창들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각 자체를 우리 제품을 어떻게든 잘팔수 있을까 이런 것보다는 우리 제품을 통해서 고객에 어떤 가치를 더해줄 수 있을까. 맞습니다. 예,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보험 상품을 파는 보험사가 아니라 안심이란 가치를 파는 보험사, 뭐 이런 개념이 될것 같아요. 예.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통해서 또 다른 기업들이 이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잘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